전용오빠 보다 장성균 선배가 더 가운데 있어 와 나를 찾아서 어디로 갈까? 난 선배를 찾아서 헉! 조아 여러분들이 양쪽 어디부터 하면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친구가 아, 이메이크업을 먼저 하세요 엄 아, 애기들이 엄청 좋아해요 사 아, 엄청 많다 위치해 워크맨 일렁소 혹시 장성균씨 왔다 갔어요? 아.. 이미 왔다 가셨어요? <웃음> 아.. 벌써 턴하셨대요 아.. 어? 인가요 <웃음> <웃음> 어? 성규 선배 목소린데? 자 오늘 짧지 하는 시간은 쪽에 사진 찍어주고 요 선배님. 데 왔어요. 어머니가 이제 행복해. 네, 아, 행복해요. 엄청 기다기기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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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목소리> 어, 그렇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, 아, 웃기다. 웃다 웃기다. 웃기기다기기다웃기기다데기다 웃기다. 웃기다. 웃기다. 웃기다. 웃기다. 웃기다. 다다